현대사회, 햄버거의 대명사이자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맥도날드는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기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햄버거의 역사 8번째 시간으로 맥도날드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937년, 패트릭 맥도날드와 그의 두 아들인 리처드 모리스는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라는 도시에서 공항 근처인 헌팅턴 드라이브에 에어드롬이라는 심플한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던 맥도날드 식당은 지금의 맥도날드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맥도날드 창업 초기 당시의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차에 탄 채로 즉석에서 햄버거나 밀크쉐이크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드라이브인 노점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맥도날드도 이 같은 드라이브인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햄버거가 아닌 바베큐가 주력 메뉴였습니다. 오히려 햄버거는 당시 취급하고 있던 27가지 메뉴 중 하나로 그리 존재감이 없었으며, 가게 이름도 맥도날드 페이머스 바비큐였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생각보다 사업이 풀리지 않게 되자, 드라이브인 방식의 한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력 메뉴인 바비큐는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 테이크아웃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문에 맥도날드 형제는 판매하고 있던 전 메뉴를 다시 세팅하는 것을 검토했고 점원이 주문을 받는 방식이 아닌 손님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간소하게 줄이면서 재료 구성에 필요한 지출비를 줄이고 주문 방식의 변경으로 인건비를 줄인 맥도날드는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수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햄버거 위주의 라인업을 갖춘 맥도날드는 성공적인 매출을 이끌어냅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을 통해 맥도날드 형제는 1948년 미국 서부 지역들의 패스트푸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인근 공원의 테니스 코트에서 분필로 그림을 그려가며 효율적인 주방 동선과 기구의 배치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로 그린 전개도기로 직원들을 보내 직접 동선을 몸에 익히도록 지시하며 효율적으로 빠르게 핫도그와 햄버거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940년대 동안 맥도날드는 1분여 시간에 햄버거 조리와 제공 그리고 드라이브인 방식에 따라 고객들이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차 밖으로 나갈 필요없이 햄버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1954년, 52세의 믹서기 외판원으로 일하고 있던 레이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의 식당에서 일반적인 상식 이상으로 밀크쉐이크용 믹서기를 많이 구입하는 것 같아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맥도날드 식당에 찾아가게 됩니다. 레이크록은 맥도날드의 사업 방식이 마치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을 축소한 듯한 경영 방식에 감탄해 맥도날드 형제에게 프랜차이즈 관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이전에 자신들이 사람을 고용하여 다른 지점에 맥도날드를 내본 경력이 있었는데 맥도날드 형제 주인 의식과는 달리 해당 지점의 위생 불량 등에 실망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리 탐탁치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크록은 맥도날드 형제를 집요하게 설득하여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락을 받아냈고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려나가게 됩니다. <목소리> 때마침 1956년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연방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미국 전국을 잇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 불리는 미국 고속도로 개발 및 확장이 활기를 띠게된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장거리 여행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레이 크록이 제안한 맥도날드 체인점의 성공과 요식업, 숙박업이 크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록은 빠른 속도로 점포를 늘리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조 맥도날드 형제와 마찰을 빚게 됩니다. 크록은 전국적으로 더 많은 햄버거 사업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더 이상의 욕심은 필요 없다고 현재 삶을 즐기면 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결국 레이 크록은 자신이 1955년에 설립한 첫 프랜차이즈점을 맥도날드 1호점이라 불렀고, 맥도날드 홈페이지에서도 최초의 맥도날드 매장 오픈은 1955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레이 크록은 프랜차이즈 관련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해서는 맥도날드 형제와 계약을 회피합니다. 크록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점들의 토지를 소유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결국 크록의 부동산 회사가 지금의 맥도날드가 되었습니다. 레이 크록의 맥도날드가 전국적인 사업이 된 반면 오리지널 맥도날드 형제는 1961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의 권리를 모두 크로게 회사에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맥도날드 형제는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점포에서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쓸수 없게 되었고 더 h e M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했지만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한편, 대형 회사가 된 맥도날드는 이후 세월이 지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1972년 식품영양학자인 허비 피터스는 맥머핀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는 직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자체 대학으로, 일리노이주 오크 블루에 위치한 햄버거 대학이 있습니다. 햄버거 대학의 졸업생들은 햄버거학 학사와 프렌치프라이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높은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의 맥도날드는 점점 다른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만, 많은 반대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한 예로 1996년 뉴델리에서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는, 인도 지도자들의 격렬한 반대 목소리를 듣기도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100개국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세계화와 서구 문화의 상징이 되었고 아울러 종종 세계의 다양한 지역들에서는 분노와 항의 표적이 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햄버거의 역사 8번째 시간으로 맥도날드 창업자인 맥도날드 형제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시킬 레이 크록에 대한 맥도날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